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1시간이 돌아가고요. 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에 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까르뜨의 시계로 찾아왔는데요. 아주 독특한 시계여서 이렇게 소개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중형 시계이고요. 손목이 약간 얇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착용이 가능합니다. 베젤의 사이즈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28mm, 러그 이쪽에서 위에까지 36mm입니다. 보시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양쪽에 베젤에 두 줄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. 전체를 살짝 보면은 가죽이고, 가죽이고, D버클입니다. D버클은 제가 예전에 착용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죠. 이 위쪽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까르띠의 특징인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고요 독특하게 이렇게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18K Y 골드이고요.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위에가 스타트와 스탑 그리고 아래가 리셋이고요. 누르면 12시 쪽에 초침이 가고요. 5시 쪽을 보시면 30하고 15가 써 있는데 이게 30분짜리. 왼쪽은 12시간짜리입니다. 그리고 12시를 보시면 날짜 창이 없고요. 12시에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. 시간을 조정을 하는 게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. 한 칸이 빠지고 두 칸이 빠지는데요. 이렇게 두 칸이 빠졌을 때는 분침이 움직이고요. 그리고 독특하게 한 칸이 빠진 상태에서는 침이 한 시간씩 움직입니다.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한 시간이 돌아가고요. 그리고 뒤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똑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아주 독특한 시계입니다. 그리고 분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을 다 빼고요. 이게 약간 아쉬운데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한 칸, 두 칸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앞으로 갔죠. 다시 뒤로, 뒤로도 뒤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유용성이 있긴 있습니다. 하지만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돌리면 분침이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. 열심히 돌려서 천천히 조심스레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해서 시간을 맞추는 까르띠에 탱크 프랑세즈입니다. 까르띠에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2 3 6 7고요 매장가는 1500만원이었습니다.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더보기로 가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에2367 탱크 프랑세즈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짠.